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2021년도 정기승진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승진 임용식에는 경위의 정남숙 경장의 이성찬, 강주빈, 이원혁, 조영욱, 이호석, 황성근, 남창우, 박효정, 이호진, 박영우, 김재현, 최성용, 이근석 등총 14명이 일계급씩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승진자들에게 승진 축하의 말을 전하며 어깨 위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고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 임용식에서 조석태 울진해양 경찰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축하드리며 무거워진 어깨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조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진 방송 해경 소식이었습니다.